안녕하십니까 남상스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봄에 길가에 흔히 보이는 어, 민들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이렇게 작은 엽서 사이즈에다 그리니까 어, 작은 종이와 연필 그리고 물감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그릴 수 있는 민들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들레 꽃을 그려주죠 자 스케치를 했으면 이제 색칠을 해줄건데 그민들레는 그렇게 노란 꽃 이런 노란색이 특징이죠 그리고 로켓 모양을 닮은 이런 잎사귀가 특징입니다 먼저 노란색 꽃을 먼저 그려보죠 민들레는 이런 레몬, 옐로우 색에 좀더 가깝습니다 노란색 보다는 한톤더 밝은 톤으로 먼저 칠해주면 됩니다 꽃잎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서 한 송이를 이루는 거니까 이렇게 삐죽삐죽한 이런 모양을 자연스럽게 잘 살려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이런 모양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부분에 꽃잎들이 많이 모여져서 좀 진한 음, 노란색 이런 느낌으로 살짝 번지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 가운데는 좀더 진한 톤으로 살짝 이렇게 잘 번지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밑에 작은 민들레도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삐쭉삐쭉 요런 선적인 느낌을 좀 추가해줘서 그래야지 좀더 자연스러운 민들레 느낌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자 이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살짝. 그럼 완전 중앙 부분에 좀더 어두운 톤으로 살짝 자 이렇게 해도 민들레 느낌이 확 살죠 자그리 옆에는 아직 피기 전에 꽃봉오리 싱그러운 연두색을 이용해서 어, 꽃을 꽃봉오리를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에 줄기를 그려 볼 건데 이 민들레 꽃줄기가 어, 잎사귀가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로켓처럼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봄의 기운이 느껴지게 싱그러운 연한 연두색 톤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삐죽삐죽한 느낌을 잘 살려서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한 톤으로 골고루 색칠을 해줍니다 너무 한가지 색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군데군데 다른 색을 물감이 마르기 전에 살짝 이렇게 그렸던 종이 위에다가 살짝 이런 느낌으로 물감 터치를 조금씩 해주면 됩니다 자, 잎사귀도 완성이 됐는데 뒤에 있는 잎사귀도 한번더 그려보죠 이게 뒤에 있는 잎사귀는 좀더 어두운 색을 살짝 섞어서 해줘야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느낌이 좀더 삽니다 어둡고 차분한 톤으로 잎사귀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색을 조금씩 섞어서 색을 좀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꽃 받침 받침도 마저 그려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줄기를 마저 그려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꽃 밑에 있는 부분은 살짝 여기 그림자 때문에 이쪽 부분이 살짝 어두우니까 음, 좀 어두운 음, 톤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좀 약간 입체감이 생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이 그림을 좀더 입체감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제 줄기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합니다 너무 진한 선으로 묘사를 하면 어, 그림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연하게 느낌만 살짝 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 주면 되겠죠 이제 꽃도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살짝 들 말랐네요 들 말라도 좀 약간 번지는 느낌이 재밌으니까 들 말랐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줄기가 모아지는 이런 부분에 살짝 강한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꽃은 거진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좀더 입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 군데군데 좀더 터치를 넣어줄 건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근데 묘사를 하면서 터치를 좀더 해줍니다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이 노란색 그꽃 그 그린 게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살짝 살짝 터치만 넣은 그런 느낌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 가운데 모아지는 부분에는 한번 더 터치를 살짝 해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묘사를 하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노란색 부분의 꽃을 선적인 요소로 묘사를 많이 해주면서 그리는 게 포인트고 민들레 꽃잎 꽃잎만 잘 스케치를 해도 민들레 특징이 잘 살기 때문에 민들레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봄에 한창 이쁘게 봄 소식을 알려주는 이쁜꽃 민들레를 쉽게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쁜꽃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